두 피스가 나왔고요. 그다음 참치. 아 로롱. 없어집니다. 소금 너무 많이 풀었어. 네. 자 이거 아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부위, 참치 먹으니까 참다랑의 맛소장이 맛을... 맛이 하나 나요 와, 이건... 아 이건 이거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바로. 바로 나왔어. 참치 엔 연어 지리탕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석현아니다 오늘은 참치 먹으러 왔습니다 참치에는 술이 빠질 수 없으니까 오늘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이 백세주 흑임자주 아, 참기름 살짝 넣어서 넣고 먹으면 더욱 고소합니다 음 오늘은 저 5만 원짜리 골드 골드 상을 시켰어요. 골드 상 시키면 초무침에는 연어랑 그리고 참치 뱃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어 구이는 어쩔 때는 연어 구이가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참치 구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우장. 새우장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참치초밥 두피스가 나왔고요 그냥 참치 아 골드는 참다랑어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사장님 네다 왔어요 아 예. 참 주세요 너를 준 음 간장 두 쪽에 한 쪽에만 저는 초생강을 넣었어요. 조금 더 희석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래 가지고 일단 저는 초생강을 이렇게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이쪽 뱃살 그리고 고추냉이 올리고. 음 진짜 기름진 맛이 많아가지고 고소합니다 이거는 등살초밥 와 등살초밥이 입에서 사르르 없어집니다 초모침도 맛있네요 이거. 연어구이연어구이 음. 음. 참다랑어 등살 음야 <목소리> 아까 방금 부위는 와 진짜 입에서 그냥 싹 없어지네요 야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 아이고 너무 많이 풀었다. 클났다클났어 소금 너무 많이 풀었어. 자 이거는 배꼽살이래. 배꼽살, 참다랑어 배꼽살. 힘줄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씹는 맛이 있어요. 입에서 막오도독오도독 그런 느낌 나네요. 와.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참다랑어에서 이것도 등살인데. 거의 이제 주도로라고 하거든요 주도로 이건 주도로는 일본말이고요 일단 등사 부위 이 부위는 많이 느끼하지 않아서 참, 참다랑은 참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참다랑은 많이 먹다 보면 많이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데 느끼하긴 덜하고 그 다음에 담백한 맛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물리지도 않은맛 근데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이렇게 1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인 음.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부위 이건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까? 제일 많이 먹는 거야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음, 훈춘이 <웃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요손 셀리도 먹어야겠다. 아 매워. 와, 와 매워. 손 셀리 너무 맛있어. 음. 어 이거 이거 이건 뭐예요 사장님? 두유육살. 원래. 그 뭐예요? 아 머리 쪽에서 음 역시 참다랑거는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리 오리 요거 요거 음. 아니. 음 사장님 저도 리필 좀 해주세요. 기 초무침 있는 거랑 같이 먹으니까 참다랑어 맛을못 느끼겠네. 아초대 향이 너무 세다. 와. 야 이거는 이번에 두 번째 리필. 야 여기 참치 연어. 아 5만원짜리 골드 먹으면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이게 이 정도면 가게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상 나왔는데 다 참다른 거 줬어요 참다른 거만와이 이 사장님 막퍼가와도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와 솔직히 저는 참친 연어 여기 단골이에요 단골인데 오늘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촬영한다고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아더 달라고 하지는 않고 진짜 기본 있는 상 달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5만원짜리 상두 번째 상 받은 건데 와다 음. 참다랑으로 다돼 있어요 참다랑으로만 와 음. 어디가서 진짜 이 정도 가성비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있어요, 뱃살 보시죠 어? 뱃살 원래 이럴 때한번 욕심 부립니다 욕심 자. 참치 샌드위치 음 고추냉이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와 이건 참단원 대뱃살로 이렇게 먹는 거는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하끝내준다 끝내줘 고추냉이 주세요 <웃음> 고추냉이가 없어요 고추냉이 <웃음> 아우, 여기 지리탕, 맑은탕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와. 와. 되게 개운한 느낌 나요. 와. 음! 여기 지리탕을 먹으면, 그러니까 입안은 되게 느끼했던 게 있는데, 딱이딱 딱 국물 한 숟갈 하는 순간 와 입안에 기름 진는게확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괜찮은 것 같네요 마지막 코스 새우튀김 새우튀김은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바로 하루 나왔을 때 따뜻할 때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아 새우살이 딱 씹히는 식감이 장난 아니네요 와와 음. 음. 여기가 해물라면 키가 막히게 맛있어요 진짜 키가 막히게 해물라면 이건 꼬리살입니다 꼬리살 기름진 맛이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먹으시는 부위에요 자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다 고추이를 많이 넣게 되면 이게 기름진 맛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음, 이것도 많은 거 같아 고추냉이가확다 매워 아. 아, 아따, 맵네이. 아, 참치앤연어. 지리탕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먹던 막 참치를 먹게 되면 되게 느끼하게 되는데, 이거, 이거 한순간 모든 게 느낌이 없어져요. 와. 야, 여기 이거 해물라면.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기. 오징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새우 들어있고, 홍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나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좀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끝내는다끝내와 대뱃살은 몇 번만 씹으면 입에서 살이 다 없어져요